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요 네.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웃음> <들어봐>. <웃음> 이 맛에 또선물하는 거지 응? 맘에 들어? 똥아, 똥아, 지우도 좀 도와줘. 우와, 응, 도와줘. 우리 지우는. 호로로 도미노. 즐거 응. 멋져. 삐, 무슨 소리. 지우야, 이거 선물 이거 아빠 머리 해줄게, 소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우가. 엘사공주가 되는 거야. 지우 아빠 봐봐. 어우, 이뻐라. 와, 우리 지우 머리도 이쁘네. 머리 이거 맘에 들어. 지우 아빠가 사준 거? 응. 선물 맘에 들어요. 어린아 이 선물? 이거 이모한테 보여줄 거야. 아, 이모한테 보여줄 거야? 어. 어이 와 우리 정 아주 푸짐하네 선물이 정우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음. 아빠가,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준거야 알지?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음, 이제 아빠랑 재밌게 갖고 놀자 네 지금 선물 맘에 들어요? 네. 우와 이거 뽀로로가 저절로 움직인다 지이야 자동차가? 우와 대박 발사 그렇게 되면 좋아 어 그렇지 잘라라라라 호할 게나우리들은다 늘 치우자